자 이제 세로제 부재의 어 끝단 예 삼방 연기가 만나는 긴 부재 끝단을 먼저 가공할 겁니다. 어 지금 이쪽으로 보조목을 꼽을 거예요. 예음 그러면 바이스를 어 적당히 미시고 어 보조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빠지지 않는 대까지 어, 바이스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안 빠지죠. 예, 자, 이렇게 밀고 이쪽으로 네개를 엿습니다. 엿고, 자, 끝에 하나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개 놔두시고, 하나는 또 끝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치그를 예, 요 위에 올려서 제일 끝쪽 홈에 홈에 꼽아 줍니다. 요렇게. 예. 어, 지금 현재 이 세팅은 부재 30mm까지 가공이 되는 건데요. 30mm에서 최소 18mm까지 예, 부재를 가공합니다. 어, 18mm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12mm짜리 보조목을 하나 뒤에 받쳐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세로제 1200짜리 부재입니다 어, 1200까지만 할수 있는게 아니고 1800까지도 긴 예, 부재도 다할수 있으니까 예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이렇게 놓고 지금 지그의 끝단에 네 예, 톱자국이 있죠. 예이 부분이 지금 어,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이스로 지그시 누르면서 바이스를 하십니다. 자 이제 하 버튼을 눌러서 날을 충분히 이제 저 바닥까지 내려 주셔야 되겠죠. 자 내려갈 때 유도 장치가 걸립니다. 요거는 빼서 예, 충분히 올려 주시고. 지금 재료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재료에 끝단과 영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1을 누르시고 미세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살짝 꺾이네요. 어, 이럴지게는 세팅 값에 현재 위치에서 0.1mm를 뺍니다. 165.6으로 갈게요. 이동 복귀를 하면 이제 안 걸릴 겁니다. 예. 아주 세팅이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지금 이제 지그에 보이는 요 끝면, 예, 끝면에 이렇게 대각선, 사선 모양으로 잘 잡아주시고 브레이크를 잠궈 주십니다. XY 다잠그시고요 자, 유도 장치를 바깥으로, 예. 빼냅니다. 자, 빼내서 핀을 내리고요. 이 내린 핀을 벽에 붙여줍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거잠그시고 음. 자, 그 다음에 이 핀을 바닥에 놓고 살짝만 들어 올려주세요 예, 움직일 때 걸리지 않게 0.5mm나 예, 살짝만 예. 자 그러면 세팅이 끝났죠 자그 다음에 모터를 돌리고 가공할 겁니다 자한 번에 3mm를 깎기 때문에 1.5로 세팅합니다 1.5로 세팅을 하시고 두번 깎을 겁니다 이동 자 지그에 딱 붙이시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이동 예,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을 제거합니다 예, 그 다음 복자 부드럽게 저쪽으로 빠져나가시고 예 재료를 빼서 반대로 돌려 주셔야 됩니다 예 반대로 돌려서 자 삼방 이니까 이쪽 면을 자 지금 보시면 요면이 가공 되어있죠 자 이제 이쪽 면을 가공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자주 헷갈리는데요 확인 잘 하시고 세팅 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으로 예 놓으시고 요 두번째 예. 밝은 위치에 예, 맞춰주시고 지그시 누르면서 바이스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갖고 오셔서 이동 누르시고 예, 천천히 천천히 밀어주십니다 자한번더 이동 3mm 가공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잔여분 제거. 예. 재료를 빼서, 자, 삼방 연기가 만나는 지점 끝단이 얼마나 정교하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빼서 한번 볼게요. 예, 아주 잘 나왔죠. 예. 예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긴 부재도 끝단을 예, 45도로 날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꼬음촉이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 끝부분을 어, 제거를 해야 어, 지금, 삼방 연기의 한쪽 면이, 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끝단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톡을 지그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어, 톡을 지그에다가 끝단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톡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내려줍니다. 자 선이 안보이시죠 예 저는 조금 여유있게 한 이정도를 제거를 할겁니다 자 나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확인을 하시고 예 브레이크 x쪽 브레이크를 잠궈 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팅값을 어, 정확하게 이제 대량으로 여러개를 할 때는 이쪽 스토퍼 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이쪽 스토퍼를 놓고 이를 풀어서 예, 이 지점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위치에다가 고정을 하고 스토퍼를 끌어당겨서 브레이크 잠그면 되겠죠 자 이제 내려가면서 가공을 할게요 자, 한 번에 3mm씩 가공을 하겠습니다. 세팅이 조금 많이 됐네요.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세로제의 예, 부재가 끝단에 삼방연기 끝단이 예, 이런식으로 가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꽂은 촉이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꽂은 촉 보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안거리를 재시면 안됩니다. 저, 요, 초 끝에서 부재 끝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재셔서 정확한 위치에, 어,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지금 9.5mm가 나옵니다. 자, 연기가 있는 방향이니까 이 연기 끝에서 9.5를 재야 되겠죠. 자,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어, 9.5를 마킹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재료가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가면 이 지점입니다 예 밑단의 홀 포인트는 요밑 지점입니다 요 요거 3mm 나오거든요 3mm 가공 설정을 했기 때문에 3mm 자 그러면 여기서 3mm 를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기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자, 재료를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자, 가공 위치는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지금 연필 끈과 이쪽에 길게 된 어, 이런 위치는 내가 인위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그시 바이스를 해줍니다. 역시 밑단과 거진 1대 1 0 5mm 정도가 뜬 상태가 아주 이상적인 쉐팅값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자 지금 현재 위치는 165입니다. 165 입니다 165.1 이니까 165만 설정할게요 자 이동 복귀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쪽도 정확하게 예,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음. 자 브레이크 잠그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인위에 표시를 해놨죠 자 세팅을 정확하게 하고 스토퍼에 칼금을 한번 긋고 2mm 엔드밀로 긁어주면 이 위치는 정확하게 잡히게 되겠죠 자, 어 저는 지금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세팅값은 하지는 않았고요 자 이제 보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RPM은 한 3500, 4000이 좋아요 보링 때는 그 다음에 깊이는 어, 지금 11mm 로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속도는 속도 거리창에서 10 왕복 네자그 다음에 원점으로 올라가시고 재료를 그 자리에서 빼서 그대로 반대로 돌려줍니다 자 재료를 돌려놓고 네, 또 반대쪽 보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꼬줌초 삼박 연기에 꼬줌초까지 어, 가공이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어 삼박 연기에 부재가 가공이 끝났죠 자 이제 한번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결부를 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예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겠죠. 자, 직각은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거진 완벽하게 예 나왔습니다.